2030년 권성구 서둔동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 권성구 서둔동은 노변주차 문제와 생활권 주변의 어두운 골목들로 인해 보행자 가로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가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 및 공공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통망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문제를 저희는 새롭게 변화된 교통중심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상의 인간사회, 생태환경, 자본경제와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맞춘 AI 첨단기술이라는 네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커뮤니티, 시스템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의 도시 변화상에 따른 다양한 모빌리티를 제시해 퍼스널라이즈드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합니다. 총네가지의 모빌리티를 활용해보았습니다. 호박 꿀벌이는 거점들을 경유하는 전기 셔틀로 한가지 고정된 노선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노선이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며 셔틀의 존재 자체가 주거지 내에서 일종의 정찰 및 안전요소로 작용합니다. 땅벌이는 1, 2인 전용 소규모 자율주행 전기차로 서둔동의 좁은 골목길까지도 진입이 가능해 다른 모빌리티에 이용이 어려운 보행약자 또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말벌이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로 공유 플랫폼이 어플에 적용되어 모빌리티의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벌이는 지역 내 공공 드론으로 자동 신고 기능이 탑재된 안심 귀가 서비스를 통해 어두운 길목을 함께하고 간단한 물품 운반 서비스 등을 담당해 발전된 생활상을 도모합니다 앞선 모든 모빌리티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환승 시스템과 같은 유동적인 연계를 통해 기존에 해결화되어 있던 동선 체계와는 달리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가 줄어든 자차는 인근 주차타워의 수용에 기존의 노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선된 가로 환경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공 모빌리티들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내 공유경제와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거점을 제시합니다. 크게 포레스트 거점과 열매 거점이 있는데 포레스트 거점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공유 경제 활동 공간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문화라는 각각의 테마를 가지는 에코, 리틀, 컬처 포레스트 세개의 거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둔동 북측에 위치한 에코포레스트는 친환경, 제로웨이스트의 테마를 가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 유도와 주민주체 의 창작 활동 및 연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서둔동 남측에 위치한 리틀 포레스트는 서울대학교 수목원, 탑동 시민농장,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부지 주변 맥락을 고려해 주민들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수 가꾼 작물을 리틀 포레스트 내 바베큐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며 주민들간 교류를 유도했습니다. 마지막 탑동에 위치한 현 서수원 도서관 또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문화와 배움의 키워드를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밖또 다른 교실로 작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계획했습니다. 열매 거점은 주거지 곳곳에 배치된 포레스트 거점의 연장선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주민참여 공동체입니다. 기존 서둔동에 버려진 공간과 어두운 골목들을 중심으로 주거지 곳곳에 일정한 모듈을 가지는 열매 거점들이 위치하도록 계획해 반투명 패널로 구성된 거점들이 밤에는 라이트박스가 되어 일종의 안전 거점으로도 작용합니다. 가변형 공간인 열매 거점은 모빌리티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이 즉각 배송되어 공간이 구성되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유서재, 나눔 부엌, 학교 밖 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습니다. 이중또 다른 학교 밖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미래의 개별 맞춤 학습에 따라 더욱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AI 비서 혹은 VR 체험학습 등 다양해진 학습 도구들과 교육과정 발전에 따라 원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셋째, 앞서 제시한 모빌리티와 거점들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데, 포레스트 거점은 분점인 열매 거점에 서비스 기반 요소를 제공하고, 열매 거점은 이들의 물리적 거리를 보완해줍니다. 주민들은 거점들에서 지역 화폐인 씨앗을 소비하고, 거점들로부터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화폐를 통한 내수경제 순환과 주민참여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각 거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거점들의 물리적 거리는 모빌리티들로 보완하고, 앞서 제안한 모든 네트워크는 공유 플랫폼을 적용한 지역 어플을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홈 IoT와 연동해 미래의 사회상에 맞춘 편리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저희는 모빌리티를 건물 내로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모빌티가 건물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리프트로 시작했습니다. 리프트를 중심으로 층들을 나누고 나뉘어진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지형을 따라갑니다. 각각의 건물들의 지붕을 연결하는 경사로를 통해 리프트 없이 건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동선 또한 제안해보았습니다. 에코포레스트를 관통하는 길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남서쪽의 주거 밀집지에서 북동쪽의 서호와 여기상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의 출입구를 배치하고, 서호와 여기산까지의길 주변으로 플리마켓, 공유 텃밭, 어린이 놀이터, 야외 전시장, 스포츠 공간 등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층별로 각 실들을 구성한 평면입니다. 모빌리티의 실내 동선을 고려해 실들을 배치했습니다. 각 층들은 리프트를 통해 모빌리티가 수직으로 이동하고 실까지는 파란 길을 따라 접근 가능합니다. 각 건물들은 서로의 옥상과 연결되며 옥상끼리도 경사로를 통해 이어지게 되어 옥상에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내부 동선과 코어, 램프가 만나는 모습을 단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면도에서 보신 모빌리티가 에코포레스트로 들어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실내에서는 모빌리티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됩니다. 이렇게 결합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30년에 건성구 서둔동을 살고 있는 3 0세 민정씨의 일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9시 출근에 맞춰 7시 35분에 카풀 서비스에 예약했습니다. 땅발 전기차가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11월 30일에 예약하신 건축이라는 가능성 도서가 당근 책방에 도착했습니다. 민정님이 평소 관심 있으시던 가든박스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녀 씨앗은 23개입니다. 시압 충전을 위해 만보를 걸어보세요. 50m 떨어진 곳에 파스널 모빌리티 말버리가 있습니다. 예약하신 꿀벌이 도착했습니다. 집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가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에 신청하신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알람 설정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예약하신 아이와 함께 천연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이 제로포레스트에서곧 시작합니다. 말려놓으신 허브를 준비해 주세요. 민정님과 지원님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푸드트럭이 오는 날입니다. 민정님 약속 장소 근처 돌봄카페의 오늘의 돌봄이는 신뢰점수 4.8점의 히코콩님입니다 민정님의 텃밭에 배추와 상추 수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거래하신 상추는 꿀벌이를 통해 집까지 가져다 놓겠습니다. 10분 후 있을 리틀 포레스트 암 바베큐 파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호박굴발 버스 2호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12월 6일 오전 일정이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10시에 알람 설정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